말도 안 돼! 야, 난 용도가 없어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하고 갖고 온 건데! 야, 이게 왜?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진. 저는 유준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도레미 파솔라 솔 모솔입니다. 대박 사건! 상대가 모솔인 걸 깨닫는 순간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사소한 거 가지고 놀랄 때 저는 모솔인 걸 깨닫는데요. 에? <웃음> <웃음> 저, <이러신가? 웃음> oh yeah. 아, 근데 저 이거 좀잘 맞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연애 시작한 게좀 되게 늦었거든요. 음. 약간 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시간이 나면 시은땀이 난다. <웃음> 시간이 나면 내집 앞을 서성거린다. <웃음> 너무 같해 <같아. 웃음> 시간이 나면 나 보러 올 때? <웃음> 진짜? 시간이 나면 만나려 한다. 아 맞지. 시간도 나고 뭐하지? 유진이나 만나야겠다? 연애할 때 있어서 시간을 따로 만들지 않고 시간이 나면 만난다고 진짜 아, 상대방 배려 전혀 안한 거예요 그죠그죠그죠그죠 연애를 하려면 시간을 내서 만나야죠 시간과 돈을 사용하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음, 그거 안 하려고 하면 상대방한테 민폐죠 연애하면 안 돼요 음.. 넥스트 약속 장소를 지가 정한다 네. 아 약속 장소를 국밥집으로 한다? 핫플레이스만 간다 <웃음> 약속 장소를 지하철역으로 한다 약속 장소를 바깥 장소로만 정한다. 응. 야외로만. 어, 왜? 나, 나 씨... 으? 목소리냐? 아니 <웃음> 비읍이 보이길래. 아 밖으로 잡는다. 아하. 그럼 안으로는 어떻게 잡아요? 안으로는 뭐 영화나 아. 당신 좋아하는 뭐 PC방이나 아니, 이제 예야나 <웃음> <Yeah. 마. 웃음> 완전 데이트인데 우리 강남역 이번 출구에서 볼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어? 나 그러는데? 그 이렇게 해버리면 은 혹시라도 한 사람이 늦었을 때 기다리는 거 굉장히 마음 불편하거든. 와... 내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아 비워가지고 나 안에 들어가 있을게. 막. 왜? 다시 나와야 되는데 <웃음> 나와 있어! <웃음> 같이 밖에 있다가 같이 들어가자. 음. 약간 이익이 있었던 거 같아요. 음. 나름 그것만 설렘이 있어요, 근데. 맞아. 옛날에 교회에 여자친구가 있었어가지고 응. 항상 교회에서만 만났었거든요. 평일에 안 만나. 아 시간이 나면 일요일 날 응. 만나고 어. 약속 장소를 그 교회에서 정한다. <웃음> 보술이었네요.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땡를 발설한다. 다음은? 뭐를 발설할까요? 성적 취향. 어? 나는 성적 취향 발설하는 편인데? 그래요? 과거 짝사랑 썰, 과거 차인 썰을 개방한다? 어. 어, 너네. 난내전 얘기하는 거 싫어해. 안 해. 그냥 싫어. 전 사람 얘기 듣기가 싫어. <웃음> <웃음> 그리고 약간 상대 과거 연애사를 캐묻는 것 같아요. <웃음> 생각보다 많은 거라셨네 음. 이런 느낌이라니까. <웃음> <웃음> 조금씩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연애는 다 경험을 통해서 숙련도가 쌓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숙련도가 없으니까 이런 거 그냥 마구 발설하는 거지 음. 네, 저도 약간 귀여울 정도까지는 발설을 하지만. 귀여운 정도는 누가 정하는데? 그거 저요. 그게 뭐가 달라요. <웃음> 못 쏘라. 발설안 하도록 할게요. 모든 것을 상대방한테 맞추려고 한다. 어 뭐야 그냥 한 번에 <웃음> 네, 딱 봐도 그거지 뭐 처음에는 저한테 막다 맞춰주면 저는 편해요 근데 계속 그러면 부담스러워 음 나중에. 음. 초기에는 좀 맞출 수 있는데 계속 가버리면 본인 스타일들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치? 열심히 하려는 의지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매운 걸못 먹어 근데 음. 오빠가 엽기떡볶이 매운맛을 좋아해 너 좋아해? 그럼 나도 좋아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뜨거! 아, 하서막 먹는 거너 <웃음> 행복이? 나 행복이야 어때? 나 사랑스럽지? 나너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꾼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것도 계속 <웃음> 표 약간 안 맞추면 눈치가 많이 보일 음, 것 같아. 음. 첫 연애다 보니까. 그리고 어. 또 이런 거를 또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음. 정말 좋아하는 타입이죠. 이거는 너 얘기가 아니네요. 너는 상대방을 너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뭔 어, 소리예요.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빵 먹으라고 했잖아. 저다너 생각하면서 산 거였는데. 아 빵. 진짜? 응. 근데 저렇게 많이 사 왔겠니? 아밭만 자 다음 용도 없이 용도 없이 스킨십 하려고 나다 <웃음> 용도 없이 서프라이즈 하고 나타난다. 용도 없이 악세르 사리를 하고 나온다. 용도 없이 멈춘 시계를 차고 나온다. 완전 패션 미친놈이지. <웃음> 용도 없이 집 앞에서 데이트하다 차 가지고 나온다. 추만 했나 봐. 어디 안 가. 가는 길을 막히니까 <웃음> 차는 여기 대두고 셔틀 타고 가자. 아무것도 들었지 않은 가방 하고 나타난다. 누구 어? 왜 멈췄지? 이게 이게 모솔이 말도 안 돼! 영화에서 나오는 모솔들의 클리셰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여자친구가 만약 만약에 추워 그러면 보라의몽의 가방처럼 겉옷시 나오고 아나 아, 이렇게 다쳤다 하면 잠시만 내가 그럴 줄 알고 밴드 갖고 왔어 좋은 거 아니에요? 10J 아니에요? 어10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가방을 메고 다쳐럼 근데 가방에 뭐 들었니?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이 무거운 사 많아 진짜로! 네! 왜또좀 넣어줘! 이러면 그래요! 하고서 짚어내는 거야!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면 가방이 무거워져 있어 그래 집갈 때 가면 오셔요. 야, 난 용도가 없는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한거 갖고 온 건데. 야, 이게 왜? 다음. 뭐뭐 뭐 늦는다. 계속 늦는다. 샷 스킨십이 늦는다? 머리 물만 묻혀서 늦는다. 아, 아니 그 저, 아저라고 생각한 거예요. 뛰어와. 아, 연락 없이 늦는다? 아 오씨. 아아아 이거 그냥, 그냥 개념 없는 거 아니야? 나, 나한테 죽방 맞아. 어쩌다가 늦을 수는 있어요. 미리 연락을 주고 하면 좀좀편하하상상대쉴쉴있있 기다릴 수있있텐 텐데. 친일자자리아아니사사하하는사람일까이정도는 봐주지 않을까? 얘도 늦어도 되는데 다음에. 아니, 얘기라도 하지 그랬어. 그지그지그지 이건 모술 절망편이라고 할수 있겠네. 호감을 가질 수도 있는 친구인데 눈누가다 말도 안 해, 이 시간 개념 없는 새끼. 아, 겟라 내가 봤을 때 위에는 모술 희망편이고 음. 이런 남자는 음. 내 퍼스트 패티시를 충족할 수 있으신 분이고 이거는 쌍몸 새끼던 연애하자. 그럼 통도 없이 늦었는데 큰 가방을 메고 왔어. 어? 알고 갔니 챙기느라 늦었대. 아, 그럼 바지로. <웃음> <웃음> 아, 어울리지 않는 패션으로 나타난다? 이런. 왜 이렇게 너무 쉬우신 거 아니에요? 어리지 않는 이상한 스타일로 나타난다. 엄청 어리게 생겼고 아. 컷데이트하는 양복 잘 보이고 아, 네. 싶었던 거지. 노력하는 거야. 만약에 오빠같이 약간 귀용귀용하고 순둥순둥한 상이? 영동이처럼 입고 오는 거야. 나도 이제 스냅뱅이렇게돌렸을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입었을 때 듣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좋아한다. <웃음> 이제 책! 오, 맞아.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야알아채려주매 아, 어. 감동받네. 어, 그리고 다음에 또 입고 오는 거지. 어. 근데 그게 귀엽긴 한데 음. 목소리인 게 티가 나는 것 같아. 상대방이 안 해줬을 테니까. 음, 음, 음. 그럼 내가 꾸며줄 수 있잖아. 음. 딱 새롭게 입고, 자신감 충만. 그래! 오케이. 너 차. 다른 여자만 할까? 하 <웃음> 나에게? 자촌 누나? 나에게. 난. 해질여울자라 나에게 질투바라려고 사촌누나 사진을 푸사로 걸어놓는다. <웃음> 나에게 가족을 대하듯이 대한다? 나에게 명절 때집에 오라고 한다? <웃음> 어! 너 우리 사촌누나 닮았다. 정답. 정답이라고? 나에게 누구 닮은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사촌누나. 누구 닮았다고 하는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기분 진짜 나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연예인이면 다행인데 어 약간 누구 닮았는데 어! 저희 사촌 누나 닮았어요. 니가 사촌 누나 어떻게 알아? 아 근데 너, 너 우리 작은 엄마 닮았어. 김미래. 진짜 리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아, 그냥 나 혼자 신하는 아. 거야. 이것도 약간 모속을 절망 편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대화하면 망한다. 그사람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맞아요. 식사를 하는데? <웃음> 네 뭐. 식사를 하는데 약채를 먹으라고 순수를 준다. <웃음>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만 주문한다. 김밥천국을 간다. 좀 유명한 일화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거요? 첫 데이트하는데 김밥천국을 데려와가지고 헤어졌다. 경혼도 아니죠김밥천국 가도 안 헤어지던데요? 근데 저도 김밥천국은 좋아요. 식사를 하는데 너무 본다? 식사를 <웃음> 하는데 혼술을 한다. 사람 앞에다 듣고 야 이거 소주 땡겼는데? 하면서 혼자 <웃음> 소주 땡겼는데 막 마시는 거야. 너 먹으려면 식사. <웃음> 난 내가 혼자 이거 한병다 배워야 돼가지고 <웃음> 식사를 하는데 혼자말을 한다. <웃음> 진짜 맛있다. 아 이거 두두개마시는데 어, 이거 우리 사촌 미래 누나가 했던 맛이랑 비슷한데? <웃음> 아, 아 이거 알것 같아. 혼자 빨리 먹는아 이거 완전 영둥이거든요? <웃음> 혼자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한 상황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이거는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게 남자들은 먹고 기다린다는 생각을 안 해요. 먹고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저도 이래요. 저는 밥세스가 먹고 숟가락 내놓고 핸드폰 하거든요. 아 어, 부담스러워. <웃음> <웃음> 어떡해요. 위가 잡았 위가 작아도 뭐 이것도 더 먹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같이 먹고 할수 있는 메뉴를 선택하는 게 진짜 좋아요. 속도 맞추기나. 그래서 오늘 상대가 모쏠인 걸 깨닫는 순간 알아봤는데요. 어? 이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약간 호감도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아. 이제 포괄적인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소쏠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서툴 수밖에 없다. 음. 근데 이제 서툴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넘친다면 오히려 귀여워 보일 수도 있고 더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솔직하게 말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플러스의 요소로 작용하니까이 세상에 있는 무술 여러분 모두 기죽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오! <웃음> <웃음> <웃음> 너무 흥분했어. 다른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는 대신 너가 누구려고 하는 자세. 아주 멋졌습니다. <웃음> 자, 상대가 무술인 걸 깨닫는 순간 알아보기! 대 네, 상대! 네, 여러분, 배려하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혼자 보내지 마, 맙시다. 크리스마스 너누구랑 보내요, 여러분, 저요?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아, 아러아아러분아니 아, 아니네.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아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야, 이거, 야, 이거, 줏 뜯는데? <웃음> 아니, 왜 뜯는데 왜 이렇게 눈치를 못 봤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힘쎄다, 너. 용칠때 늦는다. 존나 용콜 어. 한지 이제 어, 막 30초 좋다, 전부터 몰라. 용콜 존나 했는데. 막 거의 이제 용 한창 치고 이제 막 맞아. 애들 이제 막5대사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부랴부랴런 거야. 인정! 아니 <목소리> 씨X! CS 먹는 날 기다렸어야지. 왜 니들끼리 용 치는 걸 니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아니 용 나오기 1분 전에 모여서 시절을 장악해야지. 왜 집에서 씹다 아. 쳐먹고 아이템 다 사고 지 혼자 오는 거야. 그럼 맨날 뺏기잖아. 유리할 때. 진짜 속 같거든요, 그거? <웃음> 아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방금 못써리 같았어요? <웃음> 아니요, 그게 프로게이머 같아.